오늘은 토요일 우리 남편은 오늘도 해가 떴다며 벌떡 일어나 로봇같이 일하러 나가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가족같은 회사를 때려치고 고급지게 말하면 프리랜서 그냥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에 전념했다 딱히 육아를 도와줄 가족은 없었고 몸조리부터 그냥 혼자였다 엄마가 처음인 나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나의 육아선배는 그저 인터넷과 책이었다 근로배운 육아는 근로배운 연애와 다를 바가 없었다 실전과 큰 차이가 있었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나는 전엄마 및 내가 참 가치없게 느껴졌다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위해 살림하는 엄마의 가치를 가치있게 평가해주는 시선은 없었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 경단녀 애엄마에게 주 5일에 약은 없고 공휴일에 쉴수 있는 그런 회사는 없었다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구직을 포기하려던 쯤, 그 가족 같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10시 출근, 4시 퇴근을 보장해주고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뛸듯이 기뻤다 드디어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구나 급여는 그 쥐꼬리였지만애 엄마에게 이만한 조건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워낙 작은 회사여서 회사라고 하기에도 뭐한 영세한 업체였지만 짧은 근무시간이 육아를 병행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처음 한 달은 무리없이 잘 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바빠지고 일이 쏟아지자 몇 십분씩 퇴근이 늦어졌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다 속은 타들어가고 나 대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다 사장님께 저 아이가 아파서 지금 좀 나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너는 이 바쁜 사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나가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하던 업무를 마저하고 퇴근 시간에 나가던지 그냥 영원히 집에서 애나 봐라 애나 봐라? 애 보는 게 쉬운 줄 아냐 이 새끼야 너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컸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4시 퇴근하는 직장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 같냐며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냐? 4시에 퇴근하도록 배려를 했으면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언니든 동생이든 이 정도 상황을 커버해줄 대안은 마련해놓고 출근해야지 라는 말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 사장님 주둥이를 조것처럼 찢어놓고 싶었다 나는 그런 대안이 없다 친정엄마는 일찍이 하늘나라로 가셨고 시댁은 지방이다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내가 이 월급을 받고 여기에 출근하지 않을 것인데 어린이집에 바로 가기는 어렵겠다고 연락을 하고 비상시 먹일 수 있는 해열제라도 좀 먹여달라고 부탁한 뒤 업무를 다 끝내고 아이를 데리러 갔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에 갔다 아이는 그날 결국 입원을 해야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흔히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려니 억울했다 그날 이후 애 엄마는 이래서 안 된다 애 핑계 대지 말아라 온갖 조롱어린 말들을 이겨내야 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잔업까지 집에 가져와 밤낮 안 가리고 일에 몰두했다. 급여가 밀려도 아무리 거지 같아도 이 가족 같은 회사 말고는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었다 워킹맘으로 산지 1년쯤 되었을 때 나는 결국 퇴사를 했다 1년 만에 내 딸의 상태는 저체중에 키도 또래보다 작았다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웃는 모습을 거의 볼수 없고 밥도 잘 먹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지금은 우리 딸이 엄마가 필요한 시기 같다며 외벌이를 자처했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 외벌이로 산다는 건참 힘든 일이다 그때부터 나는 집에서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쉽지 않았다 운이 좋게도 지인의 소개로 프리랜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고 육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일이었다 경력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사는 거지 뭐 굳게 마음을 먹었다 엄마가 된다는 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불행하지는 않다 그만큼 아이가 가져다주는 행복이 크다 아이를 낳고 키워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기회를 만들려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난 오늘도 더 좋은 조건의 일을 찾아 면접을 보러 간다